자, 사랑하는 소분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, 소 곱창, 소 대창, 그리고, 소 막창입니다. 도축하는 언니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.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도축하는 언니네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영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자, 구성은 이렇게 뭐 막창, 곱창, 대창 해가지고 200g씩 들어있고요. 가격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프로모션 행사를 합니다. 소 곱창은 200g, 8,900원. 대창하고 소 막창은 9,900원, 200g. 3만원 이상 구매시는 무료배송 쿠폰도 지급한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어, 구매처를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구워볼 텐데요 일단 숯불을 준비했는데 먼저 대게서 이렇게 좀 집안에 숯불을 필수 없으니까 프라이팬 해가지고 먼저 한번 딱 구워보고 어, 남은 한 팩씩은 이제 석쇠에다가 바로 이 수채나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창 그리고 막창 곱창 어, 이렇게 한 팩씩 에, 뜯어본 양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참소스 그리고 콩고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내줍니다 달고니 프라이팬에 자 곱이 꽉 찼어요 오우 곱이 아주 꽉 찼어요 아우. 자 먼저 곱창은 먼저 익은 것 같아요 곱창 먼저 익은 것 같으니까 곱창에 자 한잔 해봅시다 아 자자. 아 와우 창창 상자는 냉장하고 안에 들고안있들어고있 진짜 환 진짜 환상적입 우리 와은맛고추방있게 방금 던그 간을 먹었을 때그 풍미 있잖아요. 냉장고 고추냉장고, 고추냉장고, 고추 참소스를 살짝 찍어서 사다 양대장 구워진 기름이 딱 나왔는데 여기다가 살짝 튀기듯이 오 <웃음> 사실 이 기름은 몸에 좋은 기름은 아닙니다 털어내고 드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어. 응. 아유 박창. 너 어. 아, 수막창 진짜. 진짜 좋아하는데, 쫄깃, 오독한 식감이 씹는 질감을 많이 만족시켜줘가지고, 제가 되게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. 어 아유, 어. 안 타고 잘 익었습니다. 나 음. 부추 무침 을좀준 비할 거예요？이거 좀, 좀 맛있 네요. n g 소막장은 불들부들 하면서 안에 촘촘하게 쌓여있는 이 고비 딱 고소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. 와우. 야, 소막장은 많이 씹어야 되거나 이런 음식을 좋아하잖아요. 탱탱 오독하면서, 어 아, 어금니와 턱에 굉장히 또 만족을 주는뒷 또. 자, 이제, 양재탕음 좋아하신 매니아분들은 아주 환장을 하는 매니저 <웃음> 아, 1차적으로 기름이나 이런게 육즙이 싹 빠지면서 굉장히 케미하면서 부드럽고 딱 퍼집니다 고소한게 저는 이렇게 너무 좀기름지게잘안 먹다 보니까 아삭매콤한 이렇게 고추랑 해가지고 음. 아유 자, 이번엔 바로 숯불에 바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잘 익은 곱창, 쌈 모양에 딱 싸가지고. 쏴 야. 아, 이따 이 곱창은 구워 먹어도 맛있고, 볶아 먹어도 맛있고, 이거 뭐 내장 탕끓여도 맛있고. 오독쫄기 단게 너무 맛있 어요. 음. 대창. 기름기가 많이 빠지는 데창인데또 좋아하시는 분은 기름이 좀덜 빠지게 해서 딱 드시잖아요. <웃음> 아유, 이 대창 고소한 건 따라갈 수가 없네 다른 것들이 나나아잘리가 아. 아, 막창 하나 수아가 나. 어 얼음. 오,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맛있게 한번 진짜 잘 먹어 봤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아, 원래 저는 좀요세 가지 종류 중에 사실 막창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수막창 아,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신 어, 도축하는 언니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음,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아... 지금 우리 와이프 좀 구워주고 있는데 진짜 맛있다네요 응, <웃음> 맛있다. 환자하고 먹네 호흡이 안 빠져네 <웃음> 네. 아, 많이 먹어 요거